빛물에 눈물을 감추던 날 어루만지는 그 따스했던 손길이 캄캄한 밤하늘에 아름답게 수놓은 저 별처럼 어두웠던 날 밝게 비추었죠 아른 돌이켜보면, 참 많이 예쁜 모습 두성이었음은, 그댄 내마 잊지 않을 수 있게 간절히 바라던 꿈도 그대가 곁에 있었음에 난 웃을 수 있는 날이 찾아왔죠 옆에 있었음 웃을 수. 이 자리에서 이망 그대로 그를 바라볼게요 약속해줘요 먼날 돌아봤을 때 지금 날 잊지 아